별 FAQ 콘텐츠, 창업지원 기관 안내 이번 시간을 통해 현 정부의 벤처 창업 활성화 대책과 각 창업지원 기관별 내용과 제공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 그첫 번째로 창업기업 재기지원펀드를 지원 조성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원회 3세번 재기지원펀드 3천억 원, 즉 정부재정 1,500억 원과 정책금융, 민간자금 1,500억 원, 중소기업청 3세번 재창업지원펀드 2천억 원에총 5천억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인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기업, 신보, 기보, 단독채무재기지원기업입니다또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는데요. 신보,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 기준에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 다음 창업 후 7년이 넘는 성숙기업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 등을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2019년 창업기업자금지원예산은 총 7,760억 원 입으로 크게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인 1년에서 3년 미만의 초기성장기업과 3년에서 7년 이내에 창업도약성장금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정부의 단계별 창업지원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중기벤처부 청년사업지원사업으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창작터, 스마트벤처캠퍼스 청년전용창업지급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초기 창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사업신청 이전에 사업자 등록은 미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이라면 예비창업패키지 제도의 활용이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 후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때마다 부가세 부과 등의 과중한 서류 작성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원사업 신청 시 아이디어의 사업적 가치 설득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시제품, 모형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시장과 고객 그리고 경쟁자 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지원사업별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의 특성화를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인건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생각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보험계산등 각종 증빙세무자료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담 멘토의 지원을 최대한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담 멘토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멘티로서의 자세, 귀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마루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온라인 멘토링 플랫폼입니다. 아이디어 마루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에 도움되는 30일간의 온라인 멘토링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오프라인 멘토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디어 마루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먼저 타 산업과의 연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즉 원본 증명 서비스 지식재산원 출원 보증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각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해 줍니다 2019년 멘토링 플랫폼 주관 기관인 서울 엔셀 파트너스 경기 강원 용인 디지털 산업진흥원 충청 모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 부산경제진흥원 전라제주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로 오프라인 멘토링 창업지원 사업 연계 교육 및 네트워킹 행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관하여 창업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자금 및 전담 멘토 등을 지원합니다. 예비 창업자의 창업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창업 교육 실시, 전담 멘토 매칭, 사업 관리 및 창업, 경영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관 운영기관은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여성벤처협회이며 모집인원은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각각 500명, 10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의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와 창업진흥원 예비창업부로 해주시면 됩니다. 초창기 창업 패키지는 3년 이내 창업자에게 자금 및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술 혁신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관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대학연구소, 청년, 중장년, 산업, 글로벌, 투자연계, 팔로연계, 제조특화 등과 같이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과 권역별 산업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주관 기관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와 창업진흥원 초기 창업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KICT 창업 멘토링 센터에서는 창업을 하려는 기업가나 창업 동아리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기술 및 경영 진단을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데 팀당 두세 명의 멘토에 의한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특히 기술 분야와 경영 분야로 나누어 전문 멘토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모바일 게임과 디지털 콘텐츠, SNS 서비스와 모바일 앱 등을 교육 및 자문하며 경영 분야에서는 기업가 정신 교육, 비즈니스 모델, 자료 작성 및 PT 등을 교육 및 자문합니다 KICT 창업 멘토링 센터의 주관 지원 사업은 창업 동아리 및 예비 사업자,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창업 3년 이상 사업자로 나누어 각 단계별 창업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KICT 창업 멘토링 센터의 주요 성과로는 투자유치 286건과 M&A 6건, 법인설립 351건, 고용증대 1639명, 정부지원자금유치 1157건, 특허출원등록 759건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창업자들을 위해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 19개 곳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공간 정책 자금, R&D, 팔로 해외 진출, 행사, 정신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사업 공간에서부터 경진대회, 연구 개발, 자금 등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사업을 구상하시는 예비 창업자에게는 정말 유용한 사이트라 할수 있죠. K스타트업 사이트로 접속해 보시면 K스타트업 관련 소식들은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지비즈는. k 스타트업과 비슷한 사이트로 경기도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자금 창업, 기술 사업화, 수출 판로 등 다양한 분류 체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와 신청을 한 곳에서 할수 있으며 복잡한 서류 제출을 내 서류함을 통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또 내가 원하는 지원 정보가 뜨면 홈페이지, 문자, 모바일로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내가 신청한 지원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 창업 플랫폼인 꿈마루는 여성만을 위하여 프리랜서, 창업자, 발명가, 개발자, 기획자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개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용사무 공간입니다. 창업 매니저가 있어 창업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꿈마루에서는 자체적으로 창업 리그 예선전을 통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여성 예비 창업자에게 표창 및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사업과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현황입니다. 지역과 여성, 글로벌, IT, 도시재생 등의 지원기관은 두개 이상의 분야를 병행하는 창업지원기관을 의미합니다. 서울 테헤란밸리의 민간 창업지원기관은 마루180, 디캠프, 디투 스타트업 팩토리가 대표적인 민간 창업지원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은 각 기관별 시기와 규모에 따라 다양하고 또각 부처 및 지자체별로 다양합니다. 시제품 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공기관의 경우 정확한 산출을 위해 제품에 소요되는 작업시간 및 재질의 소모량, 장비 이용료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고 민간기관의 경우 업체의 기술력 및 노하우에 따라 산출하여 각 기관별로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제품개발사업지원기관으로는 한국발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아이디어팩토리, 창업넷,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즈인포, 각 지역별 테크노파트, 각 도별 경제통상진흥원, 대학산학협력단 등이 있습니다. 시제품개발전문인력 및 장비 보유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 서비스 지원과 셀프 서비스 지원 여부, 비용 등은 각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제품 제작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행복창업지원센터, 캐 a n 3D 프린팅을 통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